자, 이 버섯 되게 좋아하는데. 오, 자, 이래미 이래. 팽이버섯 오. 튀김을 들었습니다 되게 부드러운 것것 같아. 같아. 어. 음. 우와. 쇠가. 넣는다, 넣는다. 음. 그냥 넣자마자 그냥 부서지네. 과자처럼 씹을것 음. 같아. 과자나 까지지 않아. 와 버섯 튀김 대따 맛있네. 진짜. 맛있 버섯 향이 살아있다. 난 이거 고추랑 튀김해가지고. 음! 음! 고추 한 번씩 먹어봐. 고짜도맛있 고추. 음, 매콤함. 살짝 매콤해서 너무 잘 어울린다. 쪽발이랑. 음, 음 맛있어? 고추 튀김 진 됐다 맛있다 아 음. 어, 근데 이거 진짜 어. 오 소용 고추 아니 어떻게 고추를 저렇게 세 개를 잡아 <웃음>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아, 어, 그렇게. 무슨 닭발 닭발 아, 맞아요 몸 빼고 닭발만 지금 먹는 것처럼 손 음, 빼서 음, 꽈리고추인가 보다 요? 이름, 이름, 야, 이름. 뭐야, 이름. 진짜 너무 좋아. 이래이 빨리 꽃집이. 아, 아, 말도 안 돼. 왜안 있네. 있죠, 있어, 이거. 있어요. 보여 아소영이세개 모이가 있을 수 없다. 이게 힘이 가능하다. 아 오렌즈들 찍어서 한 번도 못봤한번 줍시다. 이래 만한몇 와, 다들어갔 아 <웃음> 음, 사장님, 아저님 몰라. 아. 네, 저수보다더 좋은 거야 아니. 어, 나도. <웃음> 다 했어. 다있어요 <웃음> 고추 진짜 잘 나온다, 이거 음. 아니, 우리가 터르키 사람인데, 워낙 한국 음식 <웃음> 너무 좋아해서 안동댁이라고 줬잖아요. 안동떼 저는 고추튀김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? 고추튀김 맛있어요. 음, 적당히 매워가지고. 근데, 같은 튀김인데, 바삭함이 다 다르다? 음. 족발은 바삭한 감도가 센데, 얘는 또 부드러워. 근데 바삭해, 그 응. 음, 맞아요 얘는 바삭바삭 맞아, 바삭. 바삭바삭 팍, 바삭바삭 얘는 바삭바삭 그렇지 한국어 어렵네요 음. <웃음> 느낌 느낌이 뭔지 나알것 같아? 왔어, 음, 느낌 왔어요 한국어는 원래 그런 느낌이야 <웃음> 아 근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양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음, 같다 안 물려서 좋다 응 음. 저기 한탄이 한, 한... 2kg 되지 않을까? 아저 어떻게 먹어? 아니 사장님 눈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. 보통 한세4명 와가지고 하나 시켜놓고 오, 먹을 거 아니에요. 근데, 근데 1인 1 플래터 아, 먹고 있으니까 아, 놀래지. 원래 추리 트리. 그 곱창 곱, 곱창 건밥 나오나요? <웃음> 이렇게. 뭐야? 어머 어머. 그게 뭐야? <웃음> 신기해. 말리가 우와. 꽈리 고추를 젓가락으로 만들었어. 서리면 이렇게. 그 이거를 충격이다. 아, 음. 음. 아, 이게 와, 이래면 아, 지금 꽈이네 개? 네 개, 네 개. 너무 큰데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. 와, 정말 대단하다. 대단하네. 단호박이야? 응, 단호박 샐러드. 음 와. 토케스크리. 토케스크리. 토케스크리. 토케스크스크리토케스크스크리 네. 아 역시 본토 오리지널이죠. 진짜 다 먹게? 한 입에 넣습니다. 아, 야, 대단해요. 아 야. 나 처음 봐. 아니, 대상해난 일행 입구지가 너무 부러워. 와, 신기해. 아우, 아미가 지금 다루박샐러드를 주먹만큼 넣었습니다. 야. 박수 한번 가시죠. 우와. 哇 wow.